자, 이렇게 일부러 사실 실수로못 막는 채 같기, 실수로. 아, 아, 잠깐만, 야! 파카오! 83만, 너, 83만 7천? 83만 7천? 네. 하이, 구,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랭킹 1위. 우리 봄이의 계정 출연입니다. 요번 시즌 열리자마자 또 1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봄이랑 오랜만에 또톡 하다가 재미난 덱을 하나 선보이겠습니다. 그 덱은 바로, 빠바! 자, 요런 덱입니다. 무슨 덱인지 대충 메커니즘 한번 설명해 줄게 듣다가 치릴 수도 있다? 일단 이 꼬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꼬멀. 음, 개성이 40% 브레이크가 있죠? 브레이크가 있는데다가 장비가 회, 회, 회. 그 회가 아니야. 회복의 회야. 어 우리 뭐 했는지 기억나지? 살짝, 살짝 기억나지? 근데 오늘 그걸 더 변태스럽게 해볼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큰 타르가 들어있어서 뭐, 맞을 때 죽지 않지. 픽 팍, 팍! 맞으면 착 뭐, 맞으면 차고, 맞으면 차고, 이렇게될 거고요. 요거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어. 근데 그 꼬머리의 단점은 딜이 좀안 나온다는 거였지? 자, 근데 피델리가 나와버렸잖아. 비델리가 나와버렸고. 7개의 대제, 7개의 대제 우리 친구들은 치다가 기분 능력치 6회까지, 6, 4, 24%까지 증가하게 되겠고요. 치다 보면 증가하겠지? 그 다음에 성물이 새로 나온 하이잭 고서입니다. 하이잭 고서, 지피사의 계제 가득 차면 두턴 동안 아군 영웅의 공격 관련 능력이 25% 증가입니다 공격 능력이 아니야 공격 관련 능력이야 치확칩이 다 올라가요 공격력이랑 25% 증가입니다 무려 거기다 개성인 뭡니까 아군 영웅의 스킬을 쓸 때마다 아군 영웅의 공격 관련이 또 2%씩 증가해 거기다 최대 생명력이 1%씩 증가해 자, 공간이 20% 최생이 또 10% 겁나 단단한 꼬머리 딜까지 돌아본다 자, 이렇게 되죠 뒤에 라반은 뭐 설명 안 할게 라반까지 들어있다 거기다가 아티팩트가 무엇이냐 Happy New Yeah. 7개 대제 영웅이 적군에게 받는 피해가 10% 감소합니다. 다 7개 대제제? 자, 거기다 요리를 뭘 먹고 가느냐? 회복율. 우리 꼬물로 죽일 생각 하지 마세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고! 자 오늘 덱 시나리오 사악하자 시나리오는 사악한데 또 내가 써보질 않았어요 <웃음> 잠깐만요 어 주로 이제 비델리랑 우리 패스다이엔 패경이 나와있을 거란 말이야 회물 걸고 한번 치볼까 그냥 시작부터 한번 치봐? 근데 시작부터 세진 않을 거예요 시작에는 아직 그 버프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팍팍팍팍 62,000 두렵나? 팍! 자, 93,000. 시작부터 그래도 93,000 나왔어요, 일성이. 요즘좀 나쁘지 않다고 보이고, 점점 더 세져가겠죠. 그리고 꼬머리 또 뭐가 있냐면, 회불이 있다는 거. 지금 패스 다이언트 날뛰고 있는 이, 오, 때린다. 치보세요. 팍! 깎이고, 촥! 차고. 야, 불피인데? 꼬머리 치보세요. 팍! 팍! 피, 불피. 자. 이것이 꼬물이다. 그다음에 진짜 내이 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 꼬물한테 회불이 있다는 게이 다이앤 지금 원 돌리고 있습니다. 와, 쟤 어떻게 죽이지? 쉽잖아. 피가 계속 차니까 근데 피 찬다? 안 찬다? 안 찬다. 죽어요, 다이애나.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러면 스택 여섯 개다다 쌓으면서 다 여섯 개다 쌓으면서 자 피를 못 채운다. 다이앤이 뽕뽕못 채운다. 자, 다이애아 수고했다. 빡카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 이뭐 우리 피는 풀피에요. 우리 겁나 단단합니다. 조금 맞아볼까? 아니야 첫 판은 내가 좀 이기고, 이기고 그 다음에 얼마나 단단한지도 실험해 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자 맞았죠? 풀피. <웃음> 어, 1점 차다. 사람 맞거든요. 지금 예, 사람인 것 같다. 자 풀피. 지금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자또 풀피. 야 피. 풀비자 거의 풀피자. 못 죽이면 뭐, 요렇게 해서 필각도 가능해요. 하나 더 던져놓을게요. 자, <웃음> 자 이제 엄청 셀수 있어요, 이제. 팍! 18만 2천. 점마가 센거에요. 18만 2천을 맞았는데 안죽은면 점마가 센거고. 9만 5천. 자, 우리 고서도 쎄고. 아, 맞다. 고서 필살기 계집이 다 차면 더 세지지? 다 치워보자. 자, 오, 좋아요. 이성 소멸로 필살기 못쓰게 하셨고. 와, 꼬물을저꼬물을 죽여야 돼! 근데 꼬물이안 죽어. 아, 이거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아, 진짜 미안해요. 방송각 때문에 제가 조금만 괴롭혀 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우리 고서 풀스택 됐다. 고서 풀스택 상황에서 꼬물 데미지 한번 봅시다. 암멜 죽이지 마. 암멜 필살기 한대 맞아줄게요. 한번 맞아보고 싶어. 자, 필살기 사용 불가 들어갔고. 자, 봐. 일단 공격 관리 25% 인겁니다 빡! 226,000. 맞나? 1성짜리였다, 방금. 1성짜리 빡! 했는데 226,000이에요. 이제부터 꼬멀은 또라입니다. 이제부터 꼬멀은 또라야. 자, 안멜 궁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부러 사자. 실수로 못 막는 채 같기 실수로. 아, 아, 잠깐만! 야! 어, 이거, 아, 1성이었네! 아, 없... 아필 각이 없, 아필 견제가 없어서. 그 삽된다. 야, 그일다 야 암멜궁 아메국 음악 깨졌어요 암멜궁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한번 해보자 충격에 데뷔하라 치 보세요 야, 봤나? 방금 맷집 봤나? 내가 이미 이기 들은 얘기에요 맷집이 장난 아니래요 지금 이 고서가 마가리드 프로필사기 정통을 한데마아도안 되는데 와! 자 26만 나오면서 딜까지 보여주고 있는 꽃머리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노? 금강불계인데 딜은 송곳같이 날카롭다 자 좋습니다 킹덱이거든 어, 좀 맞아주고 싶은데 막 약간 좀 맞아주면서 할까? 자, 타르미엘 들어있고 또,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웃음> 약간 빨리 죽이고 싶지 않아 졌어 <웃음> 어, 약간 조금 더 맞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또 스테이 쌓이니까 펜서 스테이 쌓이면 최생도 올라가지 우리 엘리 스테이 쌓이면 기분이 전체 다 올라가지? 공방생 다 올라가지? 뭐 공격 관련 빼고 방어적인 거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때리, 꼬물를 때릴 거 아니야? 꼬물를딱 길러니까 죽여야 될거 아니야? 죽는다, 안 죽는다? <웃음> 피가 풀피다 빨리 안 나설게. 빨리 하지 말고. 우리 천천히 즐기자고요 저 회불 계속 겁니다 회불 걸면서 죽이고 싶지 않은데. 야, 얘들아, 살살해라, 살살. 자, 빠, 빠, 빠, 빠, 빠, 빠 자. 회불 걸고. 빡! 꼬머를 살살 주면 1만이 뭐야, 임마, 임마. 살살, 막. 아 이거는 와 일단 하나 잡고요 킹한테 이제 한두 맞아야 되는데 킹이 좀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웃음> 근데 이분도 지금 방대기거든 맞지 완전 방대기인데 우리는 우리도 방패가. 스몰 실드 이런 거 아니야? 라지 실드, 이거. 라지 실드에 창딱 꽂아가지고, 빡! 이렇게 하면 좋 멧집 봤나? 멧집 봤나? 야, 피가 아낄 생각은 하는데 대생률도 엄청 좋고 해가지고. 자, 아, 저피상이한번맞아보자 아, 한번칠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실수를필까 하지 마라. 어, 야, 잠깐만. 나타겟팅을 잘못한 것 같아. 야, 형또 요즘 왜 이러냐? 야, 이거를 실수로 얘쪽으로 썼뿜네. 아이고, 이거 필각이었는데. 어, 구만 사치 나오는데? 야, 중이... 아니 얘들아 방배만 용은게 아니라 빡 지르는 이게 진짜 개매사운데? 지 보세요. 자 오케이 방어관 련같고 근데 내가 버프가 있어요 파, 파일이 터질 거 아니야 버프 없어요. 엄청 초라할 것 같은데, 딜이. 야, 10만 나오네, 10만. 10만 나왔는데 피가다찬다 어, 이 삼성 한번 구경해야지. 잠깐만요, 아무나 맞아라, 아무나 맞고 삼성 한번 구경하자. 아, 폐석 거. 아,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만. 폐석거 채우고 이렇게 해서 삼성 한번 구경할게요. 가자. 그럼 배설 풀필이라 가지고 배설기 다차가지고 공격 관련 25포 더 증가. 두려워? 필수 박 69만 봤나 69만 와 이거 어이덱 근데 내가 지금 써보면서 약간 좀 무서운 건 뭐냐면 이덱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입장 바꿔서 내가 이 덱을 만났어 이덱 어떻게 이기지? 피사기한또 맞아드릴까? 너무 너무 신뢰인 것 같아 이제 보내드릴게요 <웃음> 너무 또... 그리... 우와 우와 뭐고 그냥 일성이었어, 방금! 3 2명이라고이게 뭔데? 아니 꼬물 딜이 아니고, 그냥 갑자기 옆에 서 있던 비델리, 물론 비델리도 딜포트고 지금 그냥 생체렐리에요. 가르쳐서 우습게 사라진다. 이거 진짜 개찐득인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지금 웃고 즐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댁 미친 댁이야. 체리엘이구나. 자, 체리엘이 오히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 그래서 체리엘 먼저 견제 세게 들어갑니다. 빠빠빠빠, 회복 걸고, 빠빠빠빠 빠빠 들어가고 두렵나 빡! 이 두려움 때문에 도발할수 있겠어요? 체리엘을 만나면 미리 꺾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이대기 해서 습기로 반격에 조금 어, 반격대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뭐못 잡는다는 것도 아니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야, <웃음> 치보세요. 아, 어, 와, 꽤센데 어, 체리에 아, 좋아요, 반격. 어, 그 정도 피는 조금 했고 이마가 있어가지고 그걸풀어줬구나 회부를. 좋아요. 그럼 이 정도 긴장감이 있어줘야 되겠지? 켜 아, 뭐 기, 찍어버리겠습니다. 팍! 아, 잠깐만, 어. 자, 역시, 반격댁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네. 어머나, 잠깐만, 어, 진짜네. 잠깐만, 반격에. 오우, 야, 피델리, 그저 비인데 피델리, 와우, 좋아요. 지금 4대 천사대이구나 제대로 4대 천사대이고 좋습니다. 어, 요거는, 그, 지금, 그 사리엘이 반격 칠 때마다 엘리 스택이. 증가하기 때문에 엘리스덱 빨리 채우기 좋은 덱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실제 진덱입니다. 근데 아무리 세게 쳐도 우리 맷집을 한번 제대로 선보일 때가 된것 같군요. 한번 치보세요. 우리 방패가 얼마나 단단한지. 근데 엘리센데? 어, 세긴 세다. 어, 저 구근 내가 제가 막을게요. 약간 쩔어버렸네. 이거는 막아야 될것 같아. 이는안 막으면 안될것 같아서 내가 퉁 퉁. 쭉쭉쭉 한번 막아주고요. 이제, 아, 고서팩 한 장만 더 떴으면, 고서 이제 성물 발동시키면, 그때부터 이제 극살상이 시작되는데. 어쨌든 우리 엘리도 이제 스테이크 다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 엘리가 한번 슬슬 나서볼까? 어, 아, 아, 예, 치보세요. 우리 꼬모를 많이 쳐주실수록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야, 상대 랭따 당하고. 피델리 타르가 땡기고 있고 피델리 한번 잡아볼게요 한번 보여 드릴겠어야 타르가 땡기고 있는데도 팍팍 아못 잡으면 잡는... 이건 안되는구나 아무리 그래도 팍! 어 이거 안된다 야 이건 안된다 야이고소그 공격관련 2 5퍼만 올라가 있을 수도 좀 가능했을지도 몰라 자 필살기 막으시고 사람이거든 사람이거든 자 옵니다 자 한번 맞아 볼게요 예 한번 씹으세요 씹으세요! 빡사카 그 상대분 이제 필살기 레벨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셨던 걸로 보이고, 우리 패서가, 그래서 패서 필살기 레벨을 이제 맥스로 올리는 게 좋겠고, 뭐, 이런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뭐, 죽여봐야 소생할 거, 우와! 죽여볼 걸로 했나? 어, 지금 피사의 레벨 낮아서 소생해 봐도 조금밖에 안 차거든 죽이 뿌다 을 수도 있겠다 어째 어어어어 어쨌든 어, 어, 어, 어, 상관 없습니다 좀 장기전으로 가도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치보세요 우리도 맷집 장난 아니에요 예 사대천사대 못지않은 맷집이지 않냐 이거 야, 이 정도 맷집에 창은 4대천사보다더 날카롭잖아 우리가 자 이제, 이제 끝낼 때가 왔어요 뭐부터 쓸까 여러분 뭐부터 쓸까 내가 아 너무 행복한 부분이라 가지고 세개다 나가 출발 자, 꼬벌 먼저! 삐아! 팍! 숭! 49만 3천. 자, 그 다음, 비델리. 삭! <뛰> 팍하우! 83만, 83만 7천? 83만 7천? 비델리야, 너 그저 비이다 분명 오늘 주인공이 멀리리거든요? 와, 돌았네. <뛰> 자, 계속해서 계속 들어갑니다. 약간 마음이 경건해지고 있는데. 이 덱이 지금 여러분 영상 각인의 이런 느낌 이상인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써보고 싶은 덱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4대 천사 덱이거든요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가는 그 재미를 알아버린 것 같아요 승! 빡! 천천히 가는데도 제법 빨리 서둘지 않으면 다 죽을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줍니다. 왜냐면 회불이 걸려가지고 보통 턴 돌아갈 때 재생 때문에 피좀 차고 적어도 치면서 피좀 차고 해야 되거든. 근데 회불을 자꾸 걸면서 하기 때문에 서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압박을 <웃음>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도 겁나 단단해. 저 봐봐, 맞아 맞자. 풀 피야. 풀 피고 차단 들어갔고 이렇게 할게요. 또 천천히 가겠습니다. 뭐, 풀스택. 이렇게 하면 풀스택이지? 고서 풀스택, 엘리 풀스택. 왜냐면 합치자다 던졌으니까. 그러면 엘리급 풀스택, 고서 풀스택이야.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 형이 좋아하는 드디어 창을 꺼내낼 때가 됐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다가 드디어 툭 밀면서 빡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와, 어, 이덱 개, 개, 재밌는데? 나 이제 이덱 좋은 것 같아. 치보세요. 치보세요. 야. 치보세요. 엘리, 죽일까? 피사기한 맞아줄까? <웃음> 지금, 풀스택이라서 죽일게요. 네. 내가 꼭 맞아줘야 되겠나? 엘리야, 죽자. 두려워. 사크라 파카오 21만 7천. 20... 니 아무리 피 많고도 안 따는 14만 5천? 아, 이가 아깝네. 전체기 써서 됐겠다. 마지막, 마지막 거를. 36만. 자, 요번에 조금 또 즐길게요. 전체기에, 전체기에. 아, 요렇게 합시다. 아. 쑥! 팍팍팍팍! 회불 걸고. 저3 2명0 0와 야, 잠깐만, 저거. 야, 타르멜이, 지가 피해를 내가 다 땡겨줄게. 아군들은 지가 다 땡겼는데, 너무 아팠던 거야. 역시 몸이 터집 붙네. 이못 버티내겠지? 겁나 아프지? 자, 잠깐만요. 어, 요번에 우리 1인 필살기, 저거 한번 맞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을 텐데, 한번 맞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데이또 있네. 자, 저1차 일단 좀 보내드리, 33만, 1성 33만. 여사로 나오네, 30만이. 자, 이제 한번 1성, 1인 비사기니까 얼마나 세겠어. 자, 우리의 집을 보여드릴게요. 방패! 파 그당! 자, 요정도입니다. 이 요정도. 이 그정도로는 제가 3필살기 또 나간다, 3필살기. 누가 좀 우리 필살기 좀 받아내주세요. 제발 받아내주세요. 팍! 어? 오, 어, 10만 밖에 안 들어갔다. 왜 그랬노? 먹어 우리, 우리도 차단 당했고 막 이랬네 네, 그런 거 생각도 안하고 있었어 지금. 상대 근타를 체크도 안했고 그냥 막 하고 있거든 지금? 막 차단 당했고 이랬네 뭐 상관없어 그렇다면 뭐다? 개돌한 덱이다 와덱 진짜 개돌았다